이렇게 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웃음> 그럼 어떻게 꺼내요?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꺼내지 막 집어 던져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큰 딸과 이번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작은 딸을 둔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물 휴지입니다 제가 청결 상태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물 휴지는 저한테도 필요하지만 저희 둘째 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는 화장실에 갈때 항상 필요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웃음> 이거는 돈 주고 산 거고요. 이거는 식당에서 받은 거예요. 꼭 챙겨옵니다. 공짜로 준 거는 버리지 않게 합니다. <웃음> 그다음에는 휴대폰인데요. 제가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이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과 떨어을 때는 휴대폰을 꼭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남편한테 전화 오는 건 무시합니다. 자식들한테 온 전화는 <웃음> 무슨 일이 있어도 받습니다 동생이 가르쳐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를 들을 때도 좀 씁니다.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외국에 나가보니까 영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조금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아직까진 바람입니다 시장 바구니인데요 되게 조그맣죠 근데 용량은 커요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 물건을 그때그때 넣어서 집에 들고 들어오면 왠지 환경보호를 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가방에 들어있는 원래부터 들어있던 파우치인데요 솔직히 여기다가는 뭘 집어 넣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집어 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한번 뒤져봤다가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 말고. 제가 거울을 잘안 들고 다니는 편인데, 요새 와서 조금 갖고 다닙니다. 있으실 때 쓰는 용도입니다. 요거 <웃음> 있는 거울을 보면서 얘 뭐가 꼈을 때 제거하는 용도로 씁니다. 제가 쓴 이쑤시는 용도로 쓰는 제품 중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안구건조증이 좀 심한 편이라 갖고 다니면서 눈이 건조할 때마다 사용하는 인공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경을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 안경을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난시에다가 노안에다가. 안경 두 개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경이 좀 뭔가 좀 묻어서 안 보이면은 이거를 꺼내서 안경을 닦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한번 꺼내면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안경도 닦고 안경 두개다 닦고 남으면 핸드폰도 닦고 핸드폰이 다 닦고 나면은 남의 핸드폰도 닦아주고 <웃음>